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 현장 시설 당직원들이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일선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보위의 정상화와 더불어 주말 명절에도 24시간 근무하는 근무체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에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당직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직 노동자들은 24시간 야간용소 근로로 인해 내출혈내경색 신경색, 뇌를통 등의 업재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상경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당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책임져야 할 산보위가 사용자 측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운영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말수석 연휴 전에 당직 노동자들이 장사 없는 감옥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산보위가 속한 시에 정당화 되길 촉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산보위 8대 요구한 쟁취를 위한 1 0 8 0가 경기도교육청 화단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KNB경기 채널 조종입니다